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동의 타이밍, 내 스윙 타입에 맞는 특히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를 가지신 분들 여기서 클럽이 내 라인보다 안쪽에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뿌려지는 스윙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올바른 체중이동의 타이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항상 그랬듯이 그전에 먼저 잘못된 타이밍을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언제 체중이동을 해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체중 이동이 너무 급할 경우. 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손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체중부터 왼쪽에 보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클럽이 열려서 들어오시게 되 것처럼 열려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오픈 돼서 분명히 인사이드아웃 스윙을 하지만 클럽이 오픈되면서 누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게 떠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자, 반대로 체중이 지나치게 넘어가지 못하고 오른발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인아웃으로 먼저 스윙을 하고 체중이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가는 걸 보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하고좀 달라요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 공이 낮게 가게 되고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면 공이 높게 가게 되는 게 당연한데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가진 특성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왼쪽으로 가야 조금 더 높게 뜰수 있게 되고 체중이 조금 더 오른쪽에 남아있어야 공이 조금 더 낮게 갈수 있게 돼요. 체중이 낮은, 남은 상태에서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릴리스의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닫히면서 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가는 거고 자 반대로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체중이 지나치게 빨리 나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손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눕혀지면서 열려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이 높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체중 이동의 타이밍은 바로 클럽 패드와 함께 넘어가는 게 가장 타이밍을 맞추기도 그리고 공을 최대한 덜 휘면서 아주 적당한 양의 드로우를 치기 좋, 좋은 그런 스윙을 만들게 돼요. 자, 내가 나는 체중이동 빨리 하는데 공은 드로우가 잘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이 아마 굉장히 높게 오른쪽으로 떠서 많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 드로우가 걸리는 구간이 굉장히 넓을 거예요. 자, 혹은 체중이 남아있어도 나는 드로우가 잘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이 굉장히 낮게 가면서 마찬가지로 높게 가든 낮게 가든 체중이 올바른 타이밍에 넘어가지 못하면 손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로우가 걸리는 양 적당한 양의 아주 약간의 드로우 이상적인 드로우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양의 드로우가 걸리게 되면서 약간 경사진 페어웨이나 혹은 우측이나 좌측에 장애물이 있을 때그 장애물을 건드리면서 공이 날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거리가 줄어드는 거를 그리고 완만하게 펴지는 드로우볼은 거리를 최대한 멀리 보내주지만 지나치게 크게 휘어지는 드로우볼은 오히려 거리를 줄여주고 불필요한 런만 많이 발생해 주게 돼서 내 거리를 100% 활용을 할수 없게 돼요. 네. 자 체중 이동의 타이밍, 언제 해야 되나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내가 혼자 연습하면서 클럽헤드랑 체중이랑 같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연습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먼저 연습 방법은 클럽을 이렇게 조금 짧게 잡으시고 아주 짧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 클럽이 내 배에 닿을 정도로 자그 상태에서 셋업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백스윙 자 임팩트 때 다시 이 클럽이 내 배꼽에 닿았다 자, 이렇게 되면 올바른 타이밍에 체중이 넘어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내 체중이 먼저 가고 이게 들어온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샤프트 끝이 그립 끝이 내 배꼽보다 옆에 반대로 내 체중이 넘어가지 않고 인사이드 아웃에 스윙을 먼저 하면은 내 배꼽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시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 끝이 나를 향하게 먼저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그립이 다시 배꼽을 맞으면서 체중이 넘어갈 때가 가장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체중이동의 타이밍을 만들게 되면서 볼이 조금 더 클럽 헤드와 체중이 같이 넘어가면서 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일자로 가는 그리고 가다가 끝에서 살짝 왼쪽으로 혹은 우측으로 휘는 아주 이상적인 드로우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라그래서 무조건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사이드 아웃이 너무 과하다 그럴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드로우 구질이 나오지만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를 뭐 수치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1도에서 2도 정도 인사이드 아웃 궤도로 들어오는 스윙을 가지게 시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의 출발은 똑바로 가고 공이 떨어질 때 좌측으로 아주 약간, 대략 한 5에서 10m 정도 휘면서 떨어지는 거리를 가장 멀리 보낼 수 있고 공이 죽거나 혹은 뭐 해저드 빠지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 안정적인 드로우를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연습은 그립 끝을 배꼽에 대시고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클럽 헤드와 체중이 같이 움직여서 임팩트 때 만난다는 라 느낌으로 여기서 체중이 먼저 가고 클럽이 따라온다는 느낌보다는 클럽이 먼저 내려오고 체중이 나중에 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클럽 패드와 그립과 나의 체중이 같이 왼발로 넘어가서 임팩트 때이 그립 끝이 내 배꼽에 닿으면서 임팩트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인아우 궤도로, 안정적인 탄도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아주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드로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